뭔가 발동에 걸려서 조금 많이 올라가야 돼. 근데 나는 이 사람이 1등이야 라고는 잘 모르겠어. 이제 여자들도 많이 좋아할 라것 같은 스타일이기도 한데 봤을 때 여자랑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돼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 때문에 망할 수 있어. 프로틀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걸로 좀 설득해보겠다. 응. 이런 거거든요. 응. 나도 원래 내가 만약에 아빠도 나이 사람 만나지 말라 할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니, 진짜로 아버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나갔다고 생각해? 안녕하세요. 연아신당 연예기시입니다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. 응.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는데 생각나는 거는 돈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 있잖아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이것도 참견했다가 저것도 참견했다가 할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? 계속 계속 일을 지금 뭔가 쭉 올라가야 될것 같은 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야 뭔가 발동에 걸려서 조금 많이 올라가야 돼 지금쯤이면 인기가 좋다 했잖아요 응.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있어 있는...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막 1등이야 라고는 잘 모르겠어 그 금방까지는 가는데 내가 1인자가 될 수는 없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지 러리 같은 어 그런 느낌인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음, 좀 약해 1위가 될 수는 없다? 1위 되려면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끈기가 좀 부족하다 해야 될까? 자기 관리를 알아서 철저히 할것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친해지면 안 되겠다.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입방아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. 근데 있지, 여자들도 많이 좋아라 할것 같은 스타일이기도 한데 봤을 때 여자랑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돼. 여자친구가 있으면 바람이 날 수도 있다든지 조금 조심하고 다녀야 돼. 내가 딱 봤을 었때 꽂히는 게딱 있는가 봐 꽂히면 은딱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라든지 근데 되게 까다로워 속으로 갔을 때 나는 이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잖아 그게 딱 정의가 돼서 나올 것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 때문에 망할 수 있어 본인의 끼 때문에 오 맞아 이 사람도 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여자가 뭔가 끌탕할 것 같단 말이야 만나는 여자들마다 얘를 뭔가 좀 잡을 수가 없어서 어? 이렇게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만약에 복덩어리 여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발로 차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분 지금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음. 결혼을 좀할수 음. 있을까요? 결혼도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고 라 본인이 인지를 먼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고 뭔가빵 하고 터진다고 하는 게 그게 결혼 소식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, 혼자 임신을 했다든지 그장인어른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?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나한테 득이 될것 같고 뭐할것 같고 하면 은 줄을 잘 선다 해야 되나? 잘할것 같은 사람은 맞아 어른들이 봤을 때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은 맞지 조심해야 될점 같은 거 있을까요? 여자를 조심해야 겠지 자꾸 여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뭐 하나가 끝에서 치고 가니까 그게 구설이던 내 몸이 다친다던 뭐가 있을 거예요.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저 들어도 요 하잖아요. 응. 거기에 나오는 원혁이가 있는 거거요 원혁이가 뭐야. <웃음> 사람이지. 이 사람 여자친구가 음. 딸이랑 음. 사인데이 음. 아버지가 너무 반대해가지고 음. 트로트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걸로 좀 설득해보겠다. 음. 이라고 하거든요. 음. 나도 어 내가 만약에 아빠도 나이 사람 만나지 말라 할것같은데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남자가 남자를 본다 하잖아. 딱 보면 안다고.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수단이야. 음, 이 여자친구. 음. 음. 수단이야. 부모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울며 불며 뭐를 해서 이래서 저래서 하지만 그 결혼을 만약에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 애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 서는 아닐 거야 아버님한테 잘 보이시는 방법 같은 데요 아니 진짜로 아버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나갔다고 생각해? 그러면 왜 나갔다고 생각하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유명해지면 은 내가 골라서도 갈수 있는 거고 내가 계속 수단이랑 얘기하잖아. 난 여자가 더 안달난 것처럼 보이고 이 남자는 잘, 나는 솔직히. 미리까지갈수 있는 방 아예 없어요? 거까지는일등까지는 무조건 못 간다고 하더라도 유명해질 수 있고 그 자기가 생각한 결과보다 더 얻고 가는 건 맞아. 이분이 만약에 앞에 있다면 한마디 정신 차리라 하고 싶어. <웃음> 너무 급하게 너무 짧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뭐가 다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나는 음.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것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 이렇게 되기까지 분명히 이 여자친구든 누구든 뭔가가 돼주는 게 있었을 텐데 내가 달라붙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에 있었으면 하대 때렸어